안녕하세요. 5월 13일 마켓을 시작하기 전에 들려드리는 USD, JPY, 유로, 달러, 유로, y e 분석입니다. 먼저 저희가 보 항상 보듯이 달러 인덱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미 제가 영상을 녹음을 하기 전에 가격을 이런 식으로 가둬놨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메이저, 레지센스와 서포트 그리고 마이너 레지스터 어센서와 서포트로 인해 가격이 갇혀 있는 상태를 보고 뛰고 어,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할 해야 점은 항상 저희가 거래할 때 중요해야 할 점은 가격을 가두고 가격이 어느 쪽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항상 가둔 상태에서 그 가격이 그 가둔 그 케이지를 부수고 내려가거나 올라갈 때 시점을 잡아 거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달러의 힘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어, 보조지표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이제 그 달러의 힘을 따라서 이제 달러의 옌이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어떻게 내려갈 것인가 마찬가지로 유로 달라도 어떤 식으로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거래를 할수 있다고 봐야죠. 자 지금 보시면 시나리오가 몇 개가 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가도났을때 보시면 하락 추세선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죠. 자, 저희가 가장 어, 주의깊게 봐야 되는 시점은 여기와 여기와 여기의 브레이크입니다. 자, 시나리오가 3개가 생겼네요. 첫번째, 가격이 이 지지선을 뚫고 내려가서 서포트를 찾는다. 두번째, 이 하락 추세선을 뚫고 내려가서 다시 이 숄더레벨들이 만들어지는 이 레벨을 친다. 세번째는 그 숄더레벨을 브레이크 이후 다시 하이를 찾는다. 입니다. 자 데일리나 위클리로 보면 가격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보이겠죠. 자, 지금같은 경우에는 자 위클리를 보시면 슈팅스타 같은 포메이션을 어, 메이저 레지센스에서 만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아직까지는 추세선, 하락 추세선의 위에 위치했다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가격이 여기서 어떤 식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포메이션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여기를 어, 인버티드 해머로 만들고 가격이 위로 상승해서 이갭 이 윅을 다시 필라웃 할 것인가는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아직 마켓을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저희가 일요일 날, 아니, 지금 오늘 일요일이죠. 월요일 날 6시 이후 가격이 갭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가격이 그 갭을 어떻게 필을 하고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가 천천히 보시고 거래를 해주시는 여러분들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달라의 힘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알았으니까 이제 달라엔을 봐야겠죠. 자, 저희가 마스터 클래스 FX 사이트를 가보시면 차트 분석을 미리 해드렸지만 저희가, 제가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희가 글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어요. 저희가 칸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달라엔 같은 경우도 DXY를 따라 되게 가도는 낮지만 어떻게 돼야 될지 아직 불분명한 모습을 띄우고 있죠. 자, 이것도 월요일 마켓 오픈 때까지 기다려보고 이제 갭이 나오고 갭이 펠라우트하고 이제 어느 정도 마켓이 안정화된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어, 저희가 보고 거래를 해야겠지만 시나리오는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더블 탑 레벨을 다시 한번 찾는다. 가격이 이런 식으로 추세선 두개 사이에 껴져 있는 것들을 볼수 있어요. 추세선 두 개와 메이저 레지센스 가운데 사이에 껴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저희가 가격이 위로 올라가서 정선과이 트렌드라인, 추세선을 뚫고 리테스트 후 가격이 올라간다면 가격이 다시 이 하이레벨, 더블 탑을 만들었던 하이레벨을 어, 찾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격이 내려가는 척한다. 내려가는 척. 여기서 c o n 데이 l 즉 가격이 박스권을 만들고 어, 저, 저항선에서 거부반응이 계속 나와서 가격이 밑으로 떨어진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더블탑을 만들었지만 여기는 아주 강한 숄더, 즉 저항레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항선 레벨이 뚫리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여기가 박스권을 유지한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격이 하락 추세로 아예 바뀐다. 더블탑이 만들어진 이 시점에서 가격이 하락 추세선으로 하락 추세로 만들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와 같이 가격이 저항선을 유지하고 가격이 이 지지선 밑으로 떨어지고 리테스트를 한다면 가격이 새로운 로우 아니면 적어도 이 레벨까지 내려갈 확률이 높겠죠. 이 레벨 또는 전 로우 포인트 여기 주위를 먼저 찾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하락세가 계속된다는 전제하에 가격이 메이저 서포트 레벨까지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더블 탑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가격이 이런 식으로 갇혀있으니 아직까지는 저희가 아 이거는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있지만 떨어질 거다 라고 확신하기에는 아직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 이 시나리오를 약간 토대로 가격이 어느 쪽으로 도는지 어, 어느 쪽으로 도는 한번 보시고 나서 거래를 하시는 어, 것이 아주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유로달러입니다. 유로달러도 마찬가지로 달러 얘네 크로스페어죠. 왜냐하면 달러엔은 달러가 앞에 있고 유로달라는 달러가 뒤에 있기 때문에 상성상 달러엔이 위로 올라간다는 가정하에 유로달라는 밑으로 떨어질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할 때 가끔씩 혼돈이 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로달러가 올라가는데 왜 달러엔도 올라갈 것인가 이렇게 거래를 하실 때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많이 신경쓰실 필요는 없고요 자신만의 거래 방식에 따라서 꾸준하게 자신의 스타일을 추가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유로 달러로 유로 달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또한 숄더 레벨을 많이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지지선 메이저 지지선에서 뚫고 리테스트 후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시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며 마켓이 끝났죠. 하지만 상승 추세선은 유지되고 있고 마이너와 레, 메이저, 서포트 레벨까지 존중해주고 있으니 위로 올라갈 확률도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끝났습니다. 인걸핑을 만들면서 끝났다. 그 뜻은 무엇이냐? 가격이 갭을 만들어서 위로 올라간다면 위로 올라갈 확률도 있고요. 이것도 양방의 가능성이 어, 무궁무제한 아주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 어떻게 다시 시작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위로 시작한 다음에 필라웃을 하고 다시 위로 올라가는 기미가 보인다면 여기 1.21000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보이고요 반대로 이 상승 추세선을 뚫고 내려와서 이 마이너나 메이저 서포트 레벨이 저항선으로 바뀐다면 다시 밑으로 찾아서 쭉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의 흐름은 아직까지 많은 하락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게 꺾이지 않는 이상 가격은 계속해서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로달러 또한 유로엔과 마찬가지로 가격이 마켓 높은데 어떤 식으로 오픈이 될 것이며 안정화가 되는지를 보고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어,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월요일 아니면 미국시간 서부시간으로는 일요일이죠 일요일 2시가 되겠네요 어 그런 오픈 시간에는 거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켓이 열릴 때 갭을 만들 것이고요 그 갭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갭필이 나올 건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시간은 피해서 가격이 안정화되는 그 다음날이나 아니면 런던 시간 아니면 뉴욕 시간에 거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나리오가 되겠네요. 가격이 여기 지지선을 유지를 한다면, 여기서 거부반응을 보인다면, 이 상승추세를 계속 지킨다면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상승추세를 부수고 떨어진다. 그리고 리테스트를 한다면 다시 전저점인 1.18400레벨까지 그 1.18400레벨까지 거기 레벨에 부서진다면 다시 해서 다시 그 밑으로 하락하는 유로달러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유로달라, 유로엔입니다. 유로엔. 자, 저번주에 그려놓은 것과 같이 큰 채널 안에 있죠. 가격이 하락 추세를 타고 올라가, 내려가는 듯 하였으나 가격이 메이저 서포트 레벨에서 반등을 일으키며 올라가서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오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을 텐데요. 바로 인버티드 헤드 앤드 숄더 레벨입니다. 보시면 인버티드 헤드 앤 d 숄더 거기에 상승 채널까지. 자 여기서 어떻게 거래해야 될지 세 가지 아니죠 두 가지 시나리오를 일단은 제기하겠습니다. 인버티드 헤드앤숄더를 따라 상승 추세로 계속해서 올라간다. 그렇다면 첫 번째 타겟은 1.31400이 되었고요. 두 번째 두 번째 타겟은 1.32120 이 레벨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묶여 있는 보십니까? 이 여기 한 번, 한번 터치, 두번 터치, 세 번, 네번 터치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여기가 다시 저항선이 되는 모습을 보일 보실 수 있듯이 여기가 두번째 타겟이 되겠고요 세번째 타겟은 크게 잡아서 133.100 아, 133 레벨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러 번 쳤죠 그것을 토대로 여기가 최종 저희의 타겟이 되겠지만 타겟1, 타겟2, 타겟3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첫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채널을 따라, 추세를 따라 가격이 상승한다. 두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두번째,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 레벨, 130.500 레벨을 지키고 밑으로 내려온다. 이 레벨, 여기에 있는 시세선과 지지선 레벨이 뚫린다면 다시 다시 밑으로 내려가 전저점을 찾아 129.1 129.300 레벨까지 도달한다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매주 마켓이 시작하기 전 시나리오를 쌓고 그 시나리오를 통해서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기다릴 수 있는 어, 판을 만들어둬야 저희가 가격이 움직였을 때아 여기가 진입 시점이다 여기가 빠지는 시점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막 움직이는 어 헷갈리는 시간 속에서 새로운 차트를 만들지 마시고 마켓이 끝난 후 캔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만드셔서 한 주를 대비하시는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